어, 인정하네. 고마워. <웃음> 거기에서 요새끼가 X원자야. n 은 y 원자고 상자 안에 애네들이 들어가 있어. X 혼자 있니? X 두개 붙어 있니? 그럼 이걸 10을 뭐라고 써? 그러고 잘한다, 잘한다. Y는 10을 뭐라고 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X2가 몇 덩어리 있어, 이 상자에? 이렇게 쓸게. Y2는 몇 덩어리 있어? 내가 이렇게 쓸게. 됐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더니, 요렇게 돼버렸어. X에다가 누가 붙어 있어? 몇개 붙어 있어? 그럼 XY3 쓰고. 몇 덩어리 있어, 얘가? 덩어리 덩어리 셀수 있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거든? 얘가 두 덩어리가 있어. 이거 Y2네. 몇 덩어리 있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 거야. 야, 요 상, 상자 안에 요렇게 생긴 녀석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원자 수는 같아. 내가 원자, 원자 수 묻는 게 아니야. 전체,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잖아. X2에서 XY3 바뀌었잖아. 이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니까? 지금 이쪽 파트 제목이 뭐냐 하면, 화학 반응식의 이해야. 화학 반응식을 내가 이해를 할 거라고. 그런데 일단 딱 끊어가지고 화학 반응으로 끊어 놓자고. 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애들아 그, 소금을 물하고 섞으면 뭐 되지? 소금물 되지요?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소금은 고체고 소금물은 액체고 물은 안 짠데 소금물은 짜잖아. 그렇지 변했잖아. 그런데 변했는데 소금의 성질도 있고 물의 성질도 있지.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해?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라고 하지. 소금에다가 물 섞어서 소금을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지. 왜냐하면 그 안에 소금 화학식이 뭐야? NACL이잖아. NACL 그대로 있고 물화학식 뭐야? H2O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애는 변하거든. 애는? 애는 변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한 거야. X2가 여긴 있어 없어? X2란 물질이 사라졌지. 마치 소금하고 물하고 섞었는데 소금이 사라진 것처럼. 그럼 그거 소금이 사라지면 그건 물리 변화가 아니야. 그런데 애는 이 녀석이 사라졌거든. 그리고 없던 XY3가 생겼거든. Y2도 일부가 사라졌거든. 그럼 이 변화는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그 화학변화를 뭐라고 불러? 반응이라는 거야. 맞아, 화학반응. 그럼 우리가 지금 저기 제목이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이해하자고 했잖아. 화학반응만 놓고 봐. 그럼 화학반응이라는 건 화학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화학변화라는 건 이렇게 쓴 화학식 물질이 바뀌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그걸 그림으로 계속 나타내면 좀 불편하니까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X2 변했어 안 변했어? 여기 X2 있어 없어? 여기는 있어 없어? 물어볼게 변했어 안 변했어? 사라졌잖아 X2가 사라졌잖아 X란 원자가 사라졌냐고 안 물어봤어 X2 저 형태를 물어본 거야 요 형태가 없잖아 그럼 사라졌으니까 우리 수학기호로 마이너스 몇개 사라졌지? 1이라고 한번 써볼까? 두 번째, y2는 변했어, 안 변했어? 진짜? 여기 몇개 있어? 여기 몇개 있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몇개 변했어? 3개가 늘었어, 줄었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써보자고? xy3 없어, 여기는. 안 보인다고. 근데 여긴 보이지? 그럼 xy3도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몇개 변했어? 그럼 두 개가 더 생겼으니까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 만약에 요 안에 세 덩어리의 헬륨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여전히 세 덩어리의 헬륨이 있대. 그럼 질문. 헬륨은 변했어, 안 변했어? 그 개수가 안 변했지. 그럼 헬륨은 쓰지 말자고. 왜? 우리는 지금 화학 반응하는 거니까. 반응이라는 건뭐 변화 따지는 거니까. 그럼 변한 것만 쓴 거야. 오케이? 이게 화학에서 변하는 물질이 반응에서 쓴 거거든. 그런데 여기까지가 화학 반응이야. 그런데 옆에다가 워딩 한개더 붙지. 화학 반응 뭐라고? 매번 그림 그리기도 귀찮고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써보자는 거야. 오케이? F는 MA나 이런 수식이 아니고 뭘 쓰는 분자랑 뭘 쓰는 수식만 아니고 화학 반응이란그 식을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한게첫 번째가 화살표 하나 쓴 거야. 즉 이렇게 바뀌었어를 나타낸 거야 그리고 이 물질들을 보니 이 물질들은 그 개수가 변한 물질이거든 그런데 특징이 얘네들은 개수가 늘었어 줄었어 그리고 애는 그래서 워딩을 붙였어 개수가 준 거를 뭐라고? 반응물이라 하자고 하 이런 붙인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에서 반응물은 찾을 때 개수가 감소한 거 찾으면 돼 그 다음에는 개수가 늘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음. 생성물이다 하고 이름 붙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때 하살표 왼쪽에 알잖아. 뭐 쓰기로 했어? 아, 네. 그래, 왼쪽에는 반응물 쓰기로 한 거야. 써먹지 뭐. 뭐 있어? X2하고 또? 음. Y2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성물 쓰기로 했잖아. 개수가 증가하는 거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물질 뭐 쓰면 돼? 음. 그러면 내가 이것만 써도 뭘할수 있어? 반응을 하면 할수록. X2는 개수가 많아져, 적어져? Y2는 적어지고, XY3는 많아진다는 걸할수 있다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 V 안 써도 되고, 그치? 뭐, 요 사이를 내가 컴마 써도 돼. 오케이? 그런데 이 사이를 그냥 애들이 더하기로, 표식을 더하기로 한 거야. 더하기,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더하기 안니 써놓으니까 아 X2하고 Y2하고 합쳐져서 이게 됐다고 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산이야. 더하기 말고 험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왜 더하기로 표현을 했냐 하면 이 뜻은 뭐 질량 보존 이런 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더하기의 의미는 그냥 애네들끼리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화학 반응하려면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애들끼리 어떻게 그 과정은 모르겠어.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만났는지 애가 다른 걸로 변해서 붙었는지 자 Y2끼리 만났는지 몰라 X2끼리 만나서 뭔가 되고 Y2끼리 만나서 뭔가 되고 걔들이 싸지러 는 똥을 또 만나가지고 이게 몰라 그 과정 자체는 그 화학 반응이 과정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화학 메커니즘이라 하거든 그 메커니즘은 어떤 중요한 반응 메커니즘을 알아내잖아? 노벨상이야그거는 되게 복잡해 그 과정을 그런데 그냥 더하기 쓴건 합쳐졌다 뜻이 절대 아니야. 더한다 이 뜻이 아니라고. 더한다로 해석하시면 안 돼. 애들끼리 죽고 뭐 어떻게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어, 했어, 반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x, y okay? 이거 썼지? 마이너스, 플러스, 부어도 됐지? 됐잖아.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뭐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빼주고 오른쪽은 더해주고뭐 이제 뭐 남았어? 숫자 1, 3, 2가 남았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박스가 요렇게 변했을 때 X2 몇개 변했어? 하나 변했고, Y2 몇개 사라졌어? 세개 사라졌고, 이 녀석 몇개 생겼어? 두개 생겼지. 요 밑에 같은 박스가 하나 더 있다 치자고. 박스 두 개야.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쫙 하고 반응을 했어. 같은 박스 두개 있다고. 그러면 X2 몇개 사라졌겠니? 그럼 Y2는 몇개 사라졌겠니? 여섯 개 N은 몇개 생겼겠니? 몇대몇대 몇, 대 몇? 그럼 이것도 몇대몇대 몇, 대 몇? 지금 내가 쓴 132는 처음 값이야, 나중 값이야, 편하량 쓴 거야 여기 숫자 132는 처음에 개수쓴 거야? 나중에 개수쓴 거야? 아니면 편하량 쓴 거야? 그 편하량 비는 한 박스가 있든 두 박스가 있든 세 박스가 있든 이 반응에 대해서는 몇대몇대 몇, 대 몇? 일정하다고. 그래서 화학 반응식 쓸때 1, 3, 2 써도 되고 2, 6, 4 써도 괜찮어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화학 반응식을 하나 씁시다.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기로. 그냥 약속한 것 뿐이야. 이게 화학 반응식 완성이야. 질문 하나만 할게. 하 빠르시 이거 맞아 안 맞아? 왜안 맞는지 설명해봐. 왜안 맞아? 왜 이렇게 쓰면 안 돼? 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면 안 돼? 니들 다 알잖아. 화살표 왼쪽에는 뭐 쓰기로 했어. 반응물 생성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뭐 쓰기로 했어. 그런데 뭘 반응물이라 불러? 개수가 많아지는 거 감소하는 거. 생성물은 개수가. 많아지는 거. 근데 Y2를 왼쪽에 썼어? N은 개수가 감소한다 이 뜻이야. 근데 똑같은 Y2가 여기에도 있지? 그럼 N은 개수가 뭐 한다는 거야? 그럼 Y2는 감소하는 녀석이야? 증가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무조건 감소, 오른쪽은 뭐? 증가하거든? 근데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쓴거 있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빨간색으로 쓴게 무슨 비니? 1, 3, 2. 무슨, 뭐라고 불러, 이거를. 화학 반응에서 뭐라고 불러? 개수라 부르거든. 그러면서 1대3대2 하면 개수 B라고 하거든. 그럼 이, 지금 쓴이 개수가 진짜 중요한 건, X2가 하나 있다. O야, X야? Y2는 3개 있다. 질문, X가 더 많아, Y가 더 많아? 진짜? 그래서 시계를 만들 건데, 어, 맞아. 시계 하나 만들 건데, 시계 만들 때 시침하고 분침하고 초침 필요하지. 그래서 시침, 초침, 분침 세 개가 필요해. 시계 하나 만들 때. 숫자 필요하지. 1부터 12까지 몇개 필요하지? 네, 어, 12개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 테두리 필요하지, 테두리. 테두리 하나 딱 필요해. 그래서 내가 시계를, 시계를 하나 만들어. 쌤 집에서 그 부엌 뛰고 있어. 시계 만드는 부업하고 있는데 좀 짭짤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시계를 이제 하루에 한 10개씩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 오케이? 질문. 그럼 우리 집에는 시계가 많을까? 안 팔려서 남은 시계가 많을까? 시침, 분침, 초침, 침이 많을까? 숫자가 많을까? 테두리가 많을까?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숫자. 개수가 커서 작아서. 커서.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시계 만들려고 주문을 했는데 야, 침을 어 30개 주문했어. 오케이? 숫자, 오케이. 그리고 숫자를 12개 주문했어. 그리고 테두리를 어머 100개 주문했어. 그리고 시계를 만들고 있었다고. 그럼 우리 집에는 숫자가 제일 많어. 어머머 내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가지고 침을 3만 개를 주문했어. 아, 우리 집에는 숫자가 제일 많아. 여기 쓴이 숫자는 현재 3개 있다는 거야? 아니면 시계를 만들려면 3개 필요하다는 거야? 시계를 하나 만들면 침몇개 써야 된다는 거야? 숫자 몇개 써야 된다고? 테두리 몇개 써야 된다고? 이 뜻이잖아 여기서 쓴 1, 3, 2라는 건 개수잖아 이 개수는 이 숫자 쓴 거잖아 이 숫자는 처음에 1개, 3개, 2개 있다는 뜻이야 차이값 쓴 거야 변화량 쓴 거라고. 변화량이야. 오케이? 봐, 화학 반응 자체가 내가 뭐라고 했어? 변화량이잖아. 화학 반응식은 저 숫, 화학 반응식에서 이 모든 숫자는 변화량 쓴 거야. 처음에 몇개 있다가 아니라고. 따라서 한 번씩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개수가 애가 제일 크지? 따라서 이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Y2다. 아니라고. 내가 이 녀석을 30개 놓고 어머, 추문제 못했어. 애를 1,000개 넣어버리면 누가 제일 많겠어? X2가 제일 많은 거잖아. 오케이? 여기서 개수 빨간색은 무조건 뭐라고? 차이값이야. 한개더 가자고. 몇개 됐니? 몇 개니? 합쳐서. 몇 덩어리. 그런데 쭉 반응했더니 몇 덩어리 됐어. 그럼 전체 몇 덩어리 줄었어? 두 덩어리 줄었지. 그렇지? 이런 거야. 자, 애가 반응하거든. 야, 네가 하나 줄었어. 개수는 차이까두개 차이가. 변화 양이야. 왼쪽에 있으니까 빼는 거고. 그럼 애는 몇개 줄어야 돼? 세개 줄어. 그럼 애는 몇개 생겨야 돼? 그럼 전체적으로 늘었어? 줄었어?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줄었지. 몇개 줄었어? 두개 줄었지. 야, 야, 야. 이번에 애가 두개 줄었어. 몇배더 많이 했어? 두배더 많이 반응했지? 그럼 얘는 몇개 줄어야겠어? 여섯 개 줄지? 왜냐하면 이 b가 1대 3대 2로 일정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럼 얘는 몇개 생기겠어? 그래, 두 배, 2배, 두 배, 2배, 두 배에서 네배 생기는 거야. 그럼 전체 개수는 줄었지? 그런데 마이너스 팔 더하기 4니까 몇개 줄었어? 그치? 두 배, 두 배, 두 배, 얘도 몇 배? 그치? 요 값을 나는 전체 개수의 변화라고 하거든. 그럼 전체 개수의 변화도 하나의 개수하고 똑같아. 비례관계야. 화살표 위에다가 쓸게. 마이너스 얼마? 2라고. 4에 4, 몇개 합쳐서 얼마야? 4지. 4덩어리가 몇 덩어리 되는 거야? 2덩어리 되는 거지. 그럼 개수는 늘었어, 줄었어? 몇개 줄었어? 그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4 빼기 2는 2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유독 쓴 것들이 있거든. 지금 빨간색으로 유독 쓴 것들이 전부 다 뭐? 비례관계다 화학반응식을 이해한다는 건 화학반응이라는 건 변화를 찾는 건데 그 변화가 반응마다 그 개수는 항상 비례관계다 각 반응마다 그 변화의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반응마다 개수는 다 다르잖아 근데 하나의 같은 반응이면 이 개수는 무조건 1대, 3대, 2대, 전체 마이너스 2가 항상 어떤, 어, 어느, 어느 시점에서 항상 이게 성립된다 이 뜻인 거야. 오케이? 비례관계가, 비례관계 가지고 우리가 뭐 해? 써볼까? 1대, 3대, 전체는 마이너스 2대, 이라며 이게 비례관계라며. 그럼 비례관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좋은 게뭐 있어? 야, 니가 2가 아니고 6이래. 몇 배? 세배지 그럼 나머지 다몇 배씩 해야 돼? 그럼 N은 얼마? N은? n은 그럼 뭐야 이게? X2면 우와! X2 몇개 사라졌다고? X2 여기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잖아 몇개 사라졌다고? 세개빼 Y2 화살표 왼쪽에 있잖아 반응물 몇개 사라졌다고? 아홉 개빼 그럼 전체 개수는 늘었어 줄었어? 몇개 줄었다고? 저들 중에서 한 새끼만 알면 나머지 내가 타구할 수 있어 오케이, okay? 나 공장에 X2도 놓고 넣고, Y2도 놓고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 시키니까 나중에 바, 남아, 반응물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생성물 XY3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X 시간이 지나서 XY3가 몇개 생겼는지가 궁금해 근데 내가 뚜껑을 열고 보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열어서, 열어서 볼 수도 없고 실력 령 열어서 봤다고 쳐도 하나하나 셀 수가 없어 XYC만 딱 골라서 세야 되는데, 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압력 게이지, 압력 게이지를 딱 꽂으니까, 이 압력 게이지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100몰 있다는 걸 내가 알아냈어. 숫자만 딱 읽은 거야. 응! 음, 100몰. 100개, 100개, 100개 있다고. 합쳐서 몇 개? 100개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났더니, 압력 게이지 딱 꽂아가지고 압력을 읽었더니, 뭘 수가? 여기는 90개가 있대. 합쳐서 몇 개? 90개 있다고. 나 이제 화학 반응식 알거든? 애몇개 생겼는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화학 반응식은 다시 반응. 뭐 보는 거라고 했어? 차이 값 보는 거야. 변화량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개수가 항상 이 비례 관계인데, 요 1은 X2의 차이 값이야. 이 3은 누구의 차이 값이지? Y2의 차이 값이고, 요 A2는 누구의 차이 값? XY3의 차이 값. 그럼 요 위에 쓴 마이너스 2는 무슨 차이 값? 전체 차이값. 그럼 여기 주어진 것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차이값을 찾아야 되거든. 차이값을 찾는 건데, 여거 100몰은 x 100몰이야, 합쳐서 100몰이야. 여기 90몰도 합쳐서거든. 그럼 차이값 나오잖아. 얼마야, 차이값? 마이너스 얼마야? 그럼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x의 차이값이야, y의 차이값이야, xy 3의 차이값이야, 전체 차이값이야. 나 방금 뭐 봤어? 전체 차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오케이? 이게 비례관계라게. 비례관계라고. 몇 배? 그럼 나머지 죄다 몇배 시키면 돼? 얼마 숫자? 5배. 숫자 얼마? 15. 왼쪽이니까 15배. 그지에 숫자 얼마? 5배 키면 10. 10더 10. 10 하라고. 10을 더 하라고. 없는데 10더 하니까 얘는 몇개 있었겠어. 오케이? 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온도계하고 압력계야. 그래서 온도 습보가 압력 습보면 그 안에 물질이 전체 몇 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을 통해서 생성물이 얼마 만들어졌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한개더 갈게. 있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꼴 썼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뭐 있겠어? X원자수 변했어 안 변했어? X원자수 안 변했지. Y 원자 수 변했어 안 변했어? 따라서 반응 전이나 후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이 돼?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수행으로 문질문을 했어. 쌤이 야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적용돼서 왜 이게 맞는지를 설명을 하래. 이유관게잖아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아 질량보존 법칙을 하나 적용을 해보자고. 근데 질량보존 법칙은 뭐야? 반응 전에 전체 질량과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은 어떻다고? 그렇지. 그걸로 우리가 질량보존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문제풀이에 유용한 걸 내가 하나 설명을 해주면 왼쪽에 쓰는 건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오른쪽에 쓰는 건 반응물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생성물은? 그런데 반응물이 사라져서 반응물이 10g 줄었대, 오케이? 그러면 질문, 생성물 몇 g 생겨야 되지? 질량 보존은 전체 질량이 일정해야 된다며, 같아야 된다며, 오케이? 합쳐서 100g이면 반응 후에도 몇 g 돼야 된다고, 100g 돼야 된다며. 그런데 반응물은 걔가 자꾸 사라져서 질량이 감소하잖아. 질량이 10g 줄었다니까? 그런데 전체 질량이 같아야 돼. 그럼 생성물은 몇 g 생겨야 돼? 10g 생겼는데지 그렇지? 야, 반응했더니 반응물이 30g 사라졌어 그런데 전체 실량은 일정해야 되는 게 질량 보존이잖아 그럼 얘는 몇 g 생겨야 되지? 10g. 이 녀석이 7g 생겼어 그럼 반응물은 몇 g 감소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질량비하고 개수비는 다른 거 알지? 개수비는 개수에 대한 거거든 개수? 질량비는 무게에 대한 거. 여기도 한 명, 나도 한 명. 개수비는 1대 1. 근데 질량비도 1대 1이면 우울하잖아. 그치 따라서 질량비는 내가 밑에 달았을 건데 한번잡아요 반응했더니 이 자식이 28g이 생겼을까? 사라졌을까? 빨리 자신 있게 얘기해. 28g 생겼을까? 지금 사라졌을까? 왜? 화살표 오른쪽에 써서 왼쪽에 써서. 28g 있었다는 뜻일까 28g 빼란는 뜻일까 빼라 이거야 28g 빠졌어 그랬더니 수순간 그 애가 34g이 생겼을까 사라졌을까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34g 있다는 거야 34g 더해주란 얘기야 더해주란 얘기야 질량 보조는 같아야 되거든 합쳐서 사라진 만큼 합쳐서 생겨야 되거든 생긴 게 토탈, 애밖에 없네, 몇 g? 34 g 그럼 사라진 것도 몇 g 돼야 되지? 3 그럼 얘는 몇 g 사라져야 돼? 그렇지, 6 g 그래서 질량 보존을 따로 계속하자고 반응 전의 전체 질량압과 반응구가 같다도 있지만 반응물은 사라지잖아 감소한 반응물의 질량압과 증가한 생성물의 질량압이 같다고 하자고 이렇게. 요거, 됐죠? 28, 6, 34 이것도 무슨 비라고 부르지? 질량비인데 잘봐 여기 28g은 다시 물어볼게 28g 있다고 했어. 내가 사라졌다 했어 변화 6g 있다고 해서 6g 사라졌다 했어 변화 34g 생겼다고 했지 변화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 사라졌다 했어 이것도 사라졌다 add on. 전부 다 뭐야 이 빨간색으로 쓴것 변화값이 왜? 화학 반응이니까. 반응 자체가 뭐? 변화. 그래서 화학적으로 개수의 변화와 질량의 변화를 식으로 쓴게 화학 반응식이야. 그러면서 이들의 규칙성이라는 건 이게 전부 다뭐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는 게 뜻이 뭐냐? 우와! XY3가 17g이 생겼대. 3 4 g 이라 적어놨는데 17g이 생겼대. 몇 배? 1분의 1배지? 그럼 지금 빨간색으로 쓴건 죄다 몇 배? 2로 나눠? 얼마야? 얼마야? 에, 얼마야? 에, 얼마야? 2로 나눠? 얼마야? 1. 2로 나눠? 얼마야? 2로 나눠? 얼마야? 2로 나눠 얼마야? 해석하자고. 애는 몇개 사라졌어? 2분의 1. 2분의 1 빼. 애는 2분의 3 빼. 전체는 1 빼. 애는 1개 더해. 애는 몇 g? 14 g 빼! n 는3 g 빼! n 는17 g 더해, 이거야. 한 새끼만 알면 다할수 있어. 오케이? 정리할게, 이제. 화학 반응식 끝났어. 화학 반응식은 내도록 해도 두 줄이면 끝나. 보면서 하는 거야. 저 반응 내 그대로 쓰지, 뭐. X2하고 Y2하고 반응해서 xy3가 생겼대. 개수 맞춰보니까 1, 3, 2더래. 그런데 질량으로 따지니까 애가 28g, 위에 쓰는 건 개수야. 밑에 쓰는 건 뭐? 질량이야.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애가 28g 사라졌고 애가 6g 사라졌대. 그럼 토탈 몇 g 사라졌어? 그래, 플러스는 그대로 플러스 쓰자고. 그람, 그 g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4g 사라졌으니까 생성물은 몇 g 생겨야 돼? 34g 너밖에 없네. 애가 34g 생겼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밑에 위에 쓴게 1대 3대 2는 무슨 비? 개수비. 밑에 쓴 28, 6대 34는 무슨 비? 질량. 질량비. 그런데 지금 개수비하고 질량비. 개수비는 개수에 대한 거고 질량비는 질량에 대한 건데 한개 있다였어? 아니지. 이 숫자들은 죄다. 처음 값이야? 나중 값이야? 차이 값이야? 변화량이야. 짠짠짠짠 졸라 임포르단트 별 100만 개 앞으로 화학 반응식 문제를 볼 때는 화학 반응 자체가 변하잖아 무조건 차이값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현재 몇개있다는 중요하지가 않아 오케이? 얼마만큼 변했냐 그 변화를 찾는 게 화학 반응식 최고난도 문제까지 다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X2가 얼마 차이가 나지? Y2가 얼마 차이가 나지? N은 몇 그람 차이가 나지? 어쨌든 한세 개만 내면 나머지 다할수 있다며. 그지그 차이 값 찾는 거. 한개더 있다. X2, 요식 거들로 가자고. X2 몇개 사라졌어? 한개 사라졌지? 그랬더니 몇 그람 사라졌어? X2 하나를 뺐더니 28 그람이 줄었어. X2 하나는 무게가 얼마? 28. 이거르28 분자량 있어. 그렇지? 아, X2 하나가 28g이구나. 그러면 Y2 3개 사라졌더니 몇 g? 아, Y2 3개가 6g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는 게이 꼬로, 이 꼬로, 이 꼬로 넣어주면 돼. 질량과 개수의 관계, 질량과 몰수의 관계. 위에는 뭐? 분자량. 정확히 말하면 분자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자량 비전. Y2 3개가 6이니까 Y2의 분자량 상대값 얼마? 이거 두 덩어리가 34잖아. 한 덩어리는 얼마? 이게 바로 분자량이에요. 얘는 왜 흰색으로 썼습니까? 분자량 B. B를 해. 이게 이게 두배 됐다고 분자량이 두배 되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이게 화학 반응식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야.